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하소연이나 넋두리 할 곳이 없네요. 저는 주식 경력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짧다고도 말 못하겠네요. 그러다가 우연히 작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배우 고박영아 김민정, 박희순이 출연한 영화 말입니다. 주식페인 데이트레이더 강현수의 삶을 연기한 박용화를 보고 주식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런 저런 책을 읽으며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실전에서 잃어봐야 무서움을 안다고 무작정 계좌를 개설하고 수중에 있던 천만원이 좀 넘는 돈으로 겁없이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였다가 같은 수익률이라도 투자금에 따라서 수익금이 100만원이 될 수도 1 0 0 0만원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투자금액을 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미천차이 아닙니까? 똑같이 1%씩 먹어도 100만원이면 만원이고 100억이면 1억인데 부자들하고 개미들하고 애초에 깨이니 투자금을 늘리고 손실과 수익 그리고 난생처음 상황과도 맞아보면서 좀더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 단위로 늘어난 투자금을 굴리며 잘못된 판단으로 강제 장기 투자도 해보고요 주식 초보 시절에는 손절하기란 정말 어려워서 마음 고생도 많이 했고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강제 장기 투자를 하며 든 생각은 내 돈이 아닌 대출까지 받아가며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과 이자 부담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으로 쫓기는 투자를 하는 듯하여 대출 받았던 모든 원금을 상환하고 손실도 수익도 아닌 처음 투자했던 본전 정도를 남기고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큰 수익은 얻지 못했지만 손실도 아니었기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마음 정리를 했더랬죠. 그렇게 주식시장을 떠나고 하던 일에서 내 뜻이 아닌 대외 환경에 의해서 몇 천만 원을 날리게 된 상황을 겪고 상당히 속상한 한때를 보냈었습니다. 내 선택에 의해 손실이 나는 것은 내 잘못이라 인정하겠지만 대외 환경에 의해 어이없게 몇 천만 원의 돈을 날려버리니 참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하던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강현수처럼 전업투자자의 꿈을 꾸며 워렌 버핏처럼 주식투자로 성공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제가 떠난 뒤로 참 많이 올랐더군요. 계속 주식투자를 했었으면 나도 투자금의 두배는 벌었을텐데 라며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지금부터 잘하면 되질 않은 생각으로 그렇게 주식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2018년 1월까지는 장이 너무 좋아서 아무 종목이나 골라도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내 실력이 좋아서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장이 좋아서 수익을 얻은 것이었죠. 장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실력도 어느 정도 따라줬다는 착각을 하고 그것을 과신하다가 한달 만에 그동안 올렸던 수익을 고스란히 토해내고 오히려 2억여 원의 원금 손실까지 완전한 필패를 맛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이 공감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개미는 3%뿐이 되지 않는다는 수치가 공감이 안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잃어보니 이제서야 공감이 됩니다. 그동안은 어찌 운이 좋아서 얻은 수익들이었다고 깨닫게 되더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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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렇게 큰돈 잃고 손절 아닌 손절을 해버리니 그때부터는 손절이라는 게 쉬워지더군요. 단타로 들어가서 손절하고 손절하기를 반복하며 투자원금은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결국 2억여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살아오며 힘들게 모았던 종잣돈을 한달 만에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지금껏 컴퓨터 앞에 앉아 hts만 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좁은 모니터를 보고 살았네요. 그 5년을 다른 곳을 보고 살았다면 이 모니터보단 보는 것이 넓었을 텐데요. 큰 손실을 보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이성적 사고를 할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실이 누적이 돼버리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데미지를 받게 되더군요. 일타보니 파생 상품을 공부해볼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해지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파생이 내가 하게 되면 보박을 하는 것이 되기에 또 파생으로 세상을 떠난 많은 이들을 생각하며 그것만은 안 된다고 정신 차렸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주식에서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것 같고 이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번 것도 번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부러지죠. 왠줄 알아요. 항상 모든 걸 거니까 10번을 이겨도 한 번만 지면 다 1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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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많이 씁쓸합니다. 주식 경력 2년도 안된 주식 초보가 하고 싶은 말은 맨 처음 주식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식 시장에서는 나도 돈을 벌수 있겠구나. 그 생각하고 깡통만 세번 찼습니다. 세 번째 깡통 찼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시장이라고 당근 차트다 분석이다 이런 거는 당연한 기본이지만 이 시장 자체가 차트대로 분석대로 나온다면야 돈 벌겠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군요. 전 개인적으로 도박도 좋아합니다. 한때 도박에 미쳐서 빠졌을 때 수억 잃고 정말 참담한 고통과 좌절을 몇번 지나다 보니 저 자신이 바뀌더군요. 솔직히 지금도 게임을 하는데 승률은 80%입니다. 지금은 게임을 할때 정말 마음을 비우고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고 예를 들어 200만원을 잃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게임 중 열받거나 안풀리면 잠시 밖으로 나가서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제가 좋아하는 차분한 노래 한곡 듣고 담배 한대 피우고 다시 게임에 들어갑니다. 그럼 거의 게임에서 돈을 따는 승률이 80% 이상입니다. 참고로 게임을 하더라도 절대로 본업과 가정과 생활에 절대 지장 안 가게 합니다. 그러다보니 일더라도 그리 영향도 없고 열받거나 그러지도 않더군요. 주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식은 계속할 겁니다. 단, 깨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씩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기고 되새김질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실패담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참고하고나는데 솔직하게 실패의 원인은 욕심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요일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 더 더하자면 자만 또한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초보의 어설픈 생각을 건방지게 올려봤습니다